나도기가 액힙니다. 아주. 나 갔다 온다. 잘 봐라. 뭐 하는 거야? 파크모. 조히 좀 해. <웃음> 안죽어 <졌어>. 응. <웃음> 야. 터씨랑 파크모시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아, 편하게 네.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가야 요라 아, 안녕. 오, 귀, 오. 아니, 안녕하세요. 막모디. 나디한테 치워릉이야. 가 인기하다. 무슨 거. 신기하다 무슨 생는체인 쟤는 기하다 아니 에이, 거때리면 맞죠? 온님이다 오고야 온로 나와요. 어? 어. 아이 왜? 온도님 망토 끼고 왔죠? 이거 참자 카메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거 F 5 누르시면 돼요. F5 ]Oh, 오 됐다. 마가두 네. 아, 아, 명이네 여기. 어. 이거 팀전 어떻게 하지? 나 이거 개인전 밖에 안 해봤는데요? 제작자님! 제작자 있어 여왜 이렇게 <웃음> 본격적이야 여기! 팀안 뽑기는 안 저기서 하라는데요? 팀 아, 네. 뽑기? 네! 뽑기 해야 돼? 아팀 뽑기도 아, 있구나! 아, 와 뽑... 대박! 팀 뽑기가 있구나! 저 먼저 뽑으면 되나요? 예! 오케이! 뭐야? 우와! 초록팀! 뭐야! 아, 대박! 대박! 대박. 아, 대박. 대박. 아. 하면... 이걸 누르면 되나? 예! 네. 안 눌리는데?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아! 저록 오! 예! 초록 아! 초록팀! 예! 아, 예! 아, 아, 와! 아, 지원들이 예! 반갑습니다! 지져 버리죠! 갑시다! 아 지져 버리죠! 다자가자! 자, 자, 자 녹색진이 형 준비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기도 준비했습니다! 레몬에 고! 레몬에 고! 아! 뭐야? 진짜? 참 본격적인데? 와! 진짜 너무 오, 오. 너무, 너무 제대로는데 말을 잡아서 옮기는 게 앉으면 이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뭐야? 큐키로큐키로 뭐야 왜왜왜왜 죽었어? 뭐왜 죽은 거야? 와,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 손으로 들면 죽어요 이거 말라. 아야져. 나. 응. 던지면은 이렇게 말이 놔지거든요. 이렇게 던지면은 이거 알려주려고 했다가. <웃음> 이게 말이야? 예 <웃음> 네, 이게 말이에요. 아. 이게 빨간 말 저게 초록 말. 여기서 받으면 유술 받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유술 들려요. 아, 아, 네. 이것도 여 가운데다가 던지면은. 어. 이렇게 됩니다 우와! 쫓다! 잘만들었는데 진짜 데서. 진짜 제대로다 데서. 아 게임 시작인 거네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 간다 간다 아, 바로 유부 가자! 가자 렛츠고! 개개 아. 어림도 업디아 이거 뭐 초능력은 없나요? 막순간이동 이런 거 없어요? 아. 자 <웃음> 아, 그러면 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커머쇼 화이팅! 예. 간다잇! 윷! 컬, 아, 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걸, 문안해, 문안해. 안 먹혔어, 안 먹혔어 아, 은님 아시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보고... 나보고 좀 더, 뭐. 아, 뭐좀더뭐백백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은 아, 이거 아니야! 또백가나오클릭이지클릭하고 또... 예, 요거를? 쿠키, 나에서! 나에서! 나에서! 려버렸 안 돼~~ 그리고? 뭐갔어? 뭐 집어 어? 두개다 집어버렸어 아 하나 시면돼 똑같은 아야이똑같 아우 컨트롤이 좀 헷갈리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한번더 하면 되죠? 이제 잡았으니까 아, 을 잡았으니까 오이개 아, 파크봄씨 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지름길로 갈까요? 이 엎어야지 에이 어, 거는 설마 엎어도 되고 지름길 졸? 타도 좋을 것 같아요 졸? 아 엎으면은 이제 걸 한번 나와서 사그리 잡힐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아... 가볼까요? 형거 아니지? 형 설마 아 이걸, 아, <웃음> 노잼. 에이, 노잼. 아 이걸 가네 아 노잼 에이 노잼 와 보던가 무조건 <웃음>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지 <웃음> 게임 한순간 이겨야지 보세요 용터님가로윤나와서 먹어버리면 아, 게... 무조건 백돈 아니 아니지 백돈 아니지 <웃음> 걸, 아, 와, 걸 좋아. 진짜 위험했다. 이거 진짜, 합쳤으면은 진짜 와. 합쳤으면은 바로 그냥 어지러지라고만. 아, 시원해또 언제 먹혔어요 또? 선님이 먹혔잖아요. 이들아 너는 <웃음> 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웃음>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내기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일단 우리... 연습판. 아 오케이 연습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연습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찾았다, 찾았다. 유 뽑습니다. 선님 이거 연습판 아니었어 어쩔 뻔했어. 도 이거. 합치죠? 오케이. 어 저희 어, 어, 연습판이니까. 오케이 저는... 아. 도 개. 맞아 맞아. 두개 도개 나있어요. 도개도 개. <뭐람> 운단 니 보여줘요. 어. 운단 니걸말 아니면 돼. 인생 역전 가나요? 걸. 어떻게 걸말 아니면 돼? 어필 어필. 우리 뭐야? 인생 역전이지 뭐. 제발 살려봐주세요. 저... 절대 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 죽어도 안 나. 제발 도. 제발 도. 개개 개. 척 백송. 이거 뭐야? 아 진짜. 지려 물었어 뭐야? 안 좋죠. 아, 내가 지금 나와야 돼. 간장. 대나무 짚이면 되잖아. 좋아 좋아 좋아 한번 나오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뭐 우리는 잡을 수 있지. 냠냠. 뭐? 개. 아, 개. 나쁘지 게. 않아. 아, 나쁘지 어. 않아. 어. 이동해야 돼. 전 이동해야 돼. 오이거 뭐. 빠지는구만. 단가 백돈 없나요? 아. 오케이. 모 개로 바로잡니다모 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아 이거 백모 없나요? 백모? 백모가 어딨어? 백모가. 바로 도사한다 어, 백모 이제. 바크모씨 화이팅! 유오오오! 유오오! 아 좋아! 보. 아 개! 아 됐다 됐다. 네. 여기선 골 들어가야지. 어 여기서 골, 골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나가는 게 어, 일단 유스로함 어, 일단 보내고 네. 일단 들여보낼까요 일단? 파크모씨의 아, 선택을 믿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들여보내고 온터님! 오님아 깔끔하다. 군사님, 좋아. 군사님, 보여줘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연습할 좀 힘을 약약약 악. 말이, 아, <웃음> 말이 안 나와. 야 말이 안 나오시 지금 힘들어서 믿고 말이 있겠다고. 안 나오셔 지금. 약악약악 개. 아, 이게 어디 봐서 개야? 아 개네 맞네. 아, 뭐야? 아, 개는 이거 우리 그냥 말 나가죠? 아그러죠 음... 어차피 못 아, 먹어. 어차피 못 먹어. 쫓아가는 게 나. 아도 나와라. 플레이님. 도 나와라 도.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야, 어, 기가 막힌다 좋아! 마크의 신이 강림하셨다. 좋아! 운터님. 너무 좋고 운터님 제가 걸 먹고 오겠습니다. 아, 아 우선 뭐야? 과연 100% 걸라. 걸! 응도. 응도. <웃음> 개 나오면 좋겠다 개오오 우리는 오, 쫄보진 안하지 예,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붙여 어, 오케이 자 바로 걸 후회하게 만들 드립니다 바로 걸 뽑고 아아아아아아아 개같이 개 까위 아, <웃음> 개같이 개 아이으 아아아 아, 아까워 백도도 <웃음> <떠도> 됩니다 이거 오 <웃음> 어, 이제 백도도 된다 아 오케이 음. 빨리 해아자 이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봐야 돼 음, 침을 붙여 알겠어 북동쪽으로 불고 있어 바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들어왔나 오케이 오케이 빨리 피했어, 빨리 피했어. 아 피했어 피했어 아 피했어 피했어 피하네. 아아아뭐 도전을 무서워하네 아예 겁쟁이들 아유 아니 뭐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될 거지 뭐 아까 전엔 뭐 우리 보고 뭐, 뭐? 저... 겁쟁이라고 그러시더니만 저... 도망가시네요 결국엔 와 바짝 쫓아갑니다, 오, 바짝 쫓아갑니다. 오, 바짝 저희 아주 좋아. 바짝 쫓아가요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우리가 절대 못 이기는데 이거 지금 좋아. 제발 백도 제발 백도 백도 백도 가자 백도 케. Okay. Okay. <laughs> 점점점. 쩔인 아킹 여기서 오히려 안나가서 이게 개로 앞지르면 우리가 먹는 냐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 선택해줘 좋지 그런거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는거 아니야? 진짜 가만 미래인데 이러다가 도 나오면 어쩌실라고 아 절대 아, 안나와요 아, 절대 안나와 도 절대 안나와 이거 도 나오면 솔직히 도 나온다? 주작이지 이거 어 주작 판정해야 돼 이거 솔직히 이거 제작자님 불러야 돼 이거 자박범호들어가자도어가자도 가자 아 걸? 걸 어?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먹는다 날카롭다 이거 왔다 왔다 원장님 개같이다 하나? 개같이개같이다 어? 막히나? 무조건, 무조건 나오지 이거 개같이 역전? 가겠습니다 가! 아! 아! 개 떴어 개떴야 진짜 말도 안돼 와아 내 화면이 왜안 돼? 진짜 말도 안 와... 된다 너무 맛있네 <웃음> 아괜찮아 저거 앞에 나가는 거 잡아먹으면 돼? 아니 이지하네요? 아 네. 너무 이지한데 왜그렇게 쉬워? 쉬워. 아, 왜 이렇게 약하지? 누나, 아 속이 살았다 <웃음> 아 오케이? 어 우리 이제 뭐서울게 없어. 쫓아가기만 아, 돼서아 그런데 우리 한번 더인데? 자, <웃음> 좋아요. 타임 타임. 우리 한번 어, 아, 더. 그러네. 잡아 가지고 한번더 돌릴 수 있어. 있었는데 오을 아, 넘기셨다. 어, 아 그러네. 아 이거 터널 터널 터널 네네. 네네. 아니, 터널 터널 아, 내려오면 취소죠아 내려오면 취소지. 그래요. A f moments later. 한 넘겼잖아. 막장부리지.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다. 이게 뭐 머리 좀 그냥. 아, 너 머리 좀 그렇쳐. 너 머리 좀. 아, 어차피 뭐다 이거. 아, 너무, 아, 너무, 그렇죠, 너무, 아, 와, 이거. 아유, 너무 맛있다. 아, 잡아 내려가. 버리겠어. 이제 한 번에. 아, 이제 잡으면 <웃음> 되죠, 이게. 우야. 어림도 없지. 까비 아, 아, 바로 아, 걸. 어림도 아, 없지. 걸. 아, 바로 걸. 컷. 아, 아깝다. <웃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우. 두둔. <와>. 두둔. <웃음> 두두둔. <간다. 웃음> 어, 개. 띵글 띵글 잘 돌아가시고, 자, 자 가자. 제발 도, 제발 도, 이거 도야. 어, 이거 도 가기 보여. 자개 가자. 도야. 그렇지. 네. 개 가자. 아까 가자씨, 이잘 돌려. 몰라 몰라 몰라. 안 먹혔어 이제 뭘. 내가 우와 우와. 우리도 라인 타면 돼. 뭐 개가치 나오죠? 개가이 유. 개같이 도. 그냥 도. 진짜 개같이 도. 그냥 바로 도. 오케이. 바로 도. 오케이~~ 야 네! 기가 맥힙니다 좋아 기가, 기가 맥혔습니다 맥퀴. 플레이님 그냥 기가 맥혀버려 아, 이건 시작했다 이건 솔직히 파크몬 온다 이가도고주자가이 갈았다 이거 뭐!! 내가 <웃음> 와 제가... 답답하겠다 와, 답답하겠어 우리는... 마실나간다 이거 완전 우리 그거 아, 그냥 피가 이긴 걸로 하시죠 아 원래 끝까지 몰라요 한국인은 아, 연습하니까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야 아 맞아요 찾으려, 찾으려. 음. 아, 와. 아! 와가 <웃음> <예상하고> 있었는데 와 <웃음> 이게 백도가 아, 나아이야 백도, 이게 백도가 나온다고? 방금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야 잠깐만 에이 잠깐만. 에이 잠깐만 에이 잠깐만. 응? 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여줘요. 아 그곳이 <목소리> 이 와봐요 이 어떻게 된거니까 예? 아, 그..그..그.. 그, 저기요 대충 그... 던져도 개가 나온다고 <웃음> 이 사람아 나. 내가.. 어? 어떻게 넣은 거인데 <웃음> 운선님 이대로 저쪽 여기 끝까지 오면 먹어버릴까요 이거아 그러죠 그러죠 아이것 냠냠 짭짭이 아, 해버려 야 이거 좀 당황스럽네 이게 백도가 나온다고? 아이, 던져 부정 탔어 이거 말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지 다시 넣어버려 다시 넣어버려 아니 파크먼트 하는게 없는데? 야버크또 부스 아 버스 달달하다? 어? 이거 뭐해 냄새? 어? 뭐의 냄새? 냄새? 아, 맡아 버렸다 이거 나왔다 아. 그럴리가 개껌 냄새 맡았나봐요 <웃음> 맞네 아 맞네 근데, 근데 또빽도 아님? 또빽도 아님? 아나 부담스러워졌어 <웃음> <사람> 갑자기 또빽또빽또 <웃음> 또또 간다 설마 연색와 게임 게임 끝! 났다 게임 끝! 야 완벽해 완벽해 뭐, 아, 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하는 에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리로 와봐요. 아, 예, 예. 만약에 어. 자기 턴인데 모르고 올라왔다. 어, 낙장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가는 아, 겁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어, 그리고 아니,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요. 아, 예, 예. 한국 예. 대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만, 진 한국 사람. <웃음> 아, 내기 한판 예, 해야지. 이런 거뭐 걸고 해야지 진정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치킨, 치킨? 치킨고. 아 치킨? 치킨. 오케이 고. 고. 고? 아 좋아. 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고 됐다. 오케이 준비하고. 됐다. 레고 레고. 렛츠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그럼 정해야겠네요 어, 이거는? 순서 여기 지금 완주한 말레수죠 옆에 나와있는 그대로 할까요? 저하고 원터님하고 어. 플레이미하고 포크모님하고 그러죠 예 어, 응. 뭐 오케이 생각해?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이걸 먼저 하는 게안 좋아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 먼저 한다고 해 멘청아 후공이면 후할 때가 좋은 건데 아우 진짜 애가 왜 이렇게 순수해 처음부터 뭐 나와버리면 돼 좋아 좋아 나오겠냐고 개. 보지 <웃음> 않아. 앞차 대 같이 몇 번이야. 먹으면, 먹으면 돼. 아, 아주 스무스하게 잡히다. 갔다 올게 오히 유리해져. 잡아라. 갔다 올게. 안안 맛있게 안 먹고 안 알아. 되지. 맛있게 먹지 되지. 내가. 바로 도걸 줘다. 아? 나이스못 <웃음> 먹으면 유리해진다니까. 아도걸 절대 안 와. 바로 잡. 아, 개가... 바로 도로 딱 잡아주고. 어? 유 오? 일단 한번 해봐. 일단 일단 못 잡았어. 괜찮. 아자한번더 도. 걸! 기가 맥힙니다 아주! 아니 니가 던져놨잖아! 아니 니가 던져놓고 왔잖아! 내가 어떻게 간섭을 해! 한번 더! 플레임님하고 나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그러면은 안 도로 안 합치고 유수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예. 이렇게 도... 갈까 그냥? 네 넘어가죠 넘어가죠 안전하게? 아, 나 갔다 온다! 잘 봐라! 바로 간다 아, 뭐하는거야 바꾸멍 조화기 좀 해! 아직 <웃음> 던었어 <웃음> 아, 사이가 좋으시네 걸걸 아, <웃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뭐야, 많이 걸 왔어. 왔어 많이 왔어 아이 플립니 제가 바로 먹고 오겠습니다 예. 파이팅걸때못 아, 먹지 <웃음> 아, 뭐요 아 뭐야 왜 이래 아, 아 뭐야 뭐야 어, 거울이야! 뭐해 기가 막힌다! 뭐 아, 뭐뭐 아, 기가 막힌다! 이거 끊었어 여기! 아 진짜 뭐해! 야 우리 침묵이 해냈다! 기가 막힌다 아주! 처음부터 다시 할까? 우리 시간을 돌릴까요 우리? 아, 이게 저희 <웃음> 플레임님하고 이 내가 분리돼있다니 아니, 아니 사기 쳐음부터알 <웃음> 뭐야! 와. 뭐지? <웃음> 야 아니 뭐야 이 사기꾼들이야! 뭐야 이거! 오케이 아, 어. 걸릴 수 없고! 오케이 없고! 야,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아이지. 잡으면 잡으면 이긴다. 잡으면. 잡으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잡을건잡이건어이게잡을게잡을모르아면잡으잡을 거누 으면잡을면 잡으면, 잡으면, 도잡 아, 백도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백도 백도 면돼 어, 백도 나면 돼 <웃음> 봤지 매일 니 보여주시죠? 야, 야, 야. 여기 아 여기 내상 오연섭 백도 나와요 바로 뭐가죠 이거 네. 일단 바로 백도 나오고 걸 어, 나쁘지 않아 백도 야. 그게 뭐야? 야 파커 저 네또 네또일 거야 저건 무조건 <웃음> 네거야 제발 내가 개같이 바로 개 아니면 윷 뽑아야지 아유 걸야 잡히는 거 없어 잡히는 거 없어 괜찮아 걸 그냥 우리 다 보내 다 보내 다 보내 잡히는 거다 보내 자 여기서만에 걸이 나오겠습니가나오가 나온다면 잠깐만. 왔다. 에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설마 제제이시오 제발 저희를 제발 제발 제발 와아, 오케이 <웃음> 개같이 열망 아, 플레님끝냅시다 <웃음> 아, 몰라 이거 백도 나와야 돼요 한 번도 아, 귀에 세, 백도 나온대 어, 백도, 도, 백도 하면 은 가능성 아, 오케이, 오, 아, 잘먹고 갑니다 끝나버렸어. 아이고, 용대삼? 아, 나이스 치킨 잘먹을게요 <웃음> 맘마 미야 맘마 미야 맞아. 맞아. 무조건 1등 아니면 꼴찌해야 돼. 1등니면 아니면 1등 꼴찌다. 꼴찌 1등니면 꼴찌다. 레고. 아, 이게 먼저 만져봐 이게. 망했다. 네. 아, 빨리 빨리 아, 할게요. 빨리 빨리 할게요. 여기 뷔페 차려놨습니다. 저 꼴등 노리고 있고요. 예, 아이고. 오. 이걸 못 잡네. 아이고. 그다음 저예요. 아, 네, 네. 여기 걸까지 나오면 진짜 밥방인. 걸까지 나오면. 오좋아 <웃음> 잡고 갑니다. 든져. <많이> <웃음> 제발. 걸. 걸 좋다 어? 도개 걸? 걸 맛있겠다 걸 맛있는 걸, 거 주세요 걸, 걸, 걸, 걸. 맛있는 거 주세요 뭐? 오오 좋아. 오 좋아. 아, 야, 뭐야? 좋아 뭐야 뭐야? 오개까지개 어, 아, 네. 아! 아, 친구분 잡혔죠? 제가 먹었습니다요. 알아서 먹겠습니다. 예. 오케이, <웃음> 오케이. 주세요. 자, 일단 개 하나 두고 먹은 걸로 한번 더 돌릴게요. <웃음> <웃음> 너무 시작한다 이거 근데. 오케이, 걸. 걸. 좋걸이면은뭐걸해 <웃음> 가지고 여기 하나 둘게요. 어, 어, 개를 걸로 얘 하나 둔다고? 깎을게요. 너무 네? 손해인데 저거? 뭐. 저 아니, 개를 그냥 준다고? 연장으로 어허. 그냥 두개다 먹어 버리기. 개, 개 가자. 개, 개안 먹지. 개!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몰라 우리 친절 아니야 이거 꼴하면 어, 어? 그만인데? 꼴등하면 음... <웃음> 음... 그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잡았고 개 골지하면 그만이야 아, 개걸 오, 개걸스럽네 개걸스럽게 먹네 <웃음> 스럽는거 <웃음> <말. 웃음> 그런 아니란 생각 <웃음> <웃음> 여기에서 이걸 잡고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뭐왜뭐제발 그거 잠깐만 넣어봐요 잠깐만 넣어봐요 나하지 말고 나가 빨리 박호모씨 원해요? 아저 한번만 살려주세요 뭐 살려줘 뭐 얘가 있다고 아 빨리 와봐 취무등 와봐 네어어 들어 어이이 이거 해서 이렇게 걸로 합치고 걸 나 진짜 꼴찌 안할수 없는 환경이지 않나? 깔끔하네. 와우. 아 이거 백 유순 없었는데. 이게 백도 가 자, 잡다고. 다음 잘 해야 되요. 어, 백도가 나오네. 꼴찌하면 그만이야. <웃음> 아이고 도가나네. 들어가야겠다. 이럴 줄 알고. 안전하 이게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걸. 걸. 자, 잡으실 어. 분 잡으세요. 전 꼴찌를 노리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나를 두고 꼴찌를 하겠다. 어림도 없지. 개 아, 애매한데. 애매하다, 애매. 너가 애매 그래. <웃음> 애매한데?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나 꼴찌 못하고 지금! <웃음> 꼴찌 견제 뭐야? 좋아! 야아 <웃음> 이거 아닌데? 어쨌든지 먹어야겠네 오? 어? 뭐? 뭐? 어? 뭐. 개 뭐? 잠깐만 이거 1등 각인데 그러면? <웃음> 어? 유? 오? 어? 야 저, 뭐야 저버그걸렸어지 뭐야? 치트 쓴다 개 어? 쟤가 쟤가 뭐고 잠깐만 이것도 또릴수 있잖아 뭐. 어? 아! 야 뭐야? 뭐야? 뭐 유지크또 돌릴 수 있어? 어어? 뭐. 야아아 잠깐만 여기서. 어 좋아 하나 더 없고 도 가고 뭐 가면 되겠는데요? 너, 내가 1등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세요 아유 어림도 없어 그렇게 없어요. 하면 내가 잡지 제, 이거 내가 네. 잡지 아 취부등님 제말 주세요 아 잠깐만 아, 운더님, 잠깐만, 지... 운더님. 운더님 재가치... 잠깐만 운더님 제발 좀 들어봐요 왜? 운더님 저희 왜? 우정이 있잖아 저희 저 첫판의 우정 기억이 안 나네 아 <웃음> <웃음> 제 것도 말 주세요 취부등님 <웃음> 아 브금 슬픈 거 나와 꼴찌하면 돼! 꼴찌하면 그만이야! 개 간장해 가자 간장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개아 운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야 아무도 안 나갔네 아직 이제 파크만 <웃음> 나가겠네 이젠 나가야 될거 같아 좀 불안해 이제 에 진짜 안 나간 건 저거죠 말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진짜로 야 진짜 오, 오래 걸리겠다 개개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웃음> 이거 개같이 개 개가 나왔네. 오 진짜 개가 나왔네. 오 <웃음> 어, 진짜 개가, <웃음> 진짜 개가, 개가 나왔네. <웃음> 오야. 오그 저것도 먹었는데 아, 맛있겠지? 아형또 아, 아, 아, <웃음> 던져야겠네. 아이고. 아, 꼴찌하면 그만 또 오, 나왔네. 아이고 어? 또, 아, 또 뭐가 나? 뭐야? 뭐야? 우 사기쳐요. 제작자님 이 A f e 게 가야겠네? 뭐? 이건 진짜 무조건 1등인데 오케이. 야 주작인데? 걸걸 어? 걸. 어, 이게... 맛있으면 안가야 아, 돼. 맛있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오케이 꼴찌를 노린다 여기서 쟤같이 도! 야, 나, 나, 나의 푸른을 다... 믿는다! 쟤같이 와 이게 도가 진짜 도가 나오네. <웃음> 야, 이게, 이게 나, 진짜, 진짜 가네와야 잠깐만 2, 3등은 안돼는 제가 가져갑니다 예쟤잡이척살비 나와? 고등 하시겠는데? 이제 돈까지 나오시겠지? 야 도야! 도까지! 모두들어 <웃음> 모두. 개 나오면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걸 먹는 거고? 어떻게든 나 꼴찌 안 시키겠다! 뭐, 방금 개가 나왔잖아. <웃음> 아이고, 어. 그 플레이님 그렇게 2등이 하고 싶으셨구나! 어, 어 그러네? 잠깐만, 야, 여기야! 죄송합니다. <웃음> 파크모님 도 알죠? 오케이, 꼴찌를 노린다. 백도 가자! 바로 개같이 도! 바로 백 도! 오, 케이 바로 도. 좋아. 아, 전진을 최대한 안 한다. 잠깐만. 아아 뭐야 하나 더넣 오케이. 아다라다라아 진짜 네 여기. 우리 다라라라. 전진 간다. 어. 가게 아, 아, 이거 텍에 어버버릴 수 있는데. 어? 어버버릴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모험 가져? 아 지금 들아뭐 어. 잡히면 또 꼴찌 하면 되니까 뭐. 설마 저게 잡히겠어, 진짜? 걸걸 어, 드실래요? 나도 그림 이쁘다 저 3개 저모뭐는거부르래요 아아 맛있는 거 있는데 드실? 드시고 한번 더? 나더 거. 어차피 지금 2등 할거 <웃음> 같거든? <웃음> 일단 가보자 그래 퇴? 꼴찌 내거다 헤. 개야 기가 막힌다 <웃음> 기가 막힌다? 일단 난꼴자 백도 한번더 <웃음> <웃음> 뽑습니다 잘 보세요 백도 간다 아 도. 보여주세요 백도 바로, 바로 백도 아개 어, 진짜 백도줄었어깜짝이하자오아안돼 <웃음> 좋아, 다 잡아 먹어. 좋아. 아, 잠깐만. 오모, 잠깐만. 오모? 아, 오, 와! 와! 오, 뭐야? 모모요? 뭐야? 잠깐만. 제왜 저래? 뭐야? 오모이 잠깐만. 잠깐만, 잡냐? 다 잡나? 아! <웃음> 아뭐 이렇게 아니. 되니까 그냥 꼴찌 노린다 뭐뭐 뭐 이렇게 아 한번더 던질 수 있잖아 먹었으니까 아 근데 뭐로 먹으면 또안던다로 먹으면, 먹으면 그래. 그래. 로 먹었으니까 응. 아니네 잠깐만 <웃음> <웃음> 갑자기 반란한다 <발라난다>, 갑자기 아이 <웃음> 아, 바로 뒤네 아이 안돼 좋아 근데 <웃음> 모 아, 겠다체야끝내돼 <웃음> 으 <웃음> 없는거 괜히 알려줬다가비 <웃음> 어게 좋아 저기 아, 나 말좀 줘나 말좀 줘나 말이 없어, <웃음> 뭐야, <웃음> <맛있다> <웃음> 없어. <웃음> 저기 갖다 먹었구나 말야아내메시지가 꿀찌하는... 안나오네 아, 감사합니다 던져 바로 뭐 바로 뭐걸걸나자지뢰설치합니다 아, 어, 예. 제발 바로 저 잡으러 오세요. 육개. 바로 돌려 그냥 안 잡고 돌려. 돌려. 이게 뭐 이거 도대체 아, 뭐야? <웃음> 돌려 그냥 빙글 돌려 그냥 최대한. 오케이 언제든 네. 와서 드시라. 빨리 만찬이다, 들어가. 진수성 차이네 아주. 언젠가 누군가 저걸 먹게 될 거야. 떡국인가요? 세기념? 저 지뢰 세개 따따따. 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지? 아무거나 밟아 보세요. 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너 가라! 돌려! 어, <웃음> 마라톤야 <릴라>, 마라톤! 돌려! <웃음> 그래 마라톤에 마라톤! 돌려 마라톤 돌려! 어저 취무댕 나가는거 아니면은 어차피 보내야돼요 오케 <웃음> 자아 <웃음> 어? <웃음> 누가 나를 됐어. 죽여줘? <웃음> <웃음> 오케이 백도! 우와! 안돼~! <웃음> 도! 안, <돼. 도와>. <웃음> 도와. 도와. 안 돼. 들어가던... <웃음> 들어가건 내거 먹건 안돼~! 오케이~! 에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 오, 백호, 백호, 백호, 백호, 백호, 백 드실? 잠깐만 고? 고고고 어? 어? 이거 이거 저희 백호,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백호, 백호, 백호, 아야 백호, 지 저희 호 백호, 백호, 백 아, 백호, 백호, 백호, 아 <웃음> 그때는 팀이었겠지만 네. 지금은 아니라 다 우정보단 치킨이지 맞지 우정보단 치킨이지 빨리 치킨 넣어 개 오케이 자리 비었죠 와저 사이에 좋아버리네 <웃음> 자리 비었죠 으아 점프칸 나오지 말라고 <웃음> 에개개 개. 개. 좋아 어버 백더 야잘 들어간다. 아잘 간다. 너무 잘 간다. 아, 너무 잘 간다. 하네, 그냥. 아유 잘 간다. 치무동 님 너무 전진이 어. 빨라요. 모윳뭐 윳. 그렇지. 야 잠깐만. 뭐? 백도? 어, 윳. 어. 백도. 도와 좋아 이거 팝금꼴찌면 우리 단체로 치킨 사주는거 그 나누내 니죠 좋아 잘간 이거 이고다 험번네 다 험번네 어다 험번번네 진짜 개웃겨 오제다뭐뭐뭐뭐뭐뭐뭐조직기나와라 안돼 야 찔끔찔끔 죽여줘 죽여줘 이거 파크하네가 꼴찌하잖아 여기 완전 치킨 나눔 매장이야 나눔 매장 다 치킨을 줘야돼 우리 이럴까면 하루 만나있 클럽인데 나쁘지 않아? 아아 잠깐 잠깐 잠깐 오케이 2등~~ 잘, 잘 들어가고 깨끗! 깨끗! 오케이! 키보독 <웃음> 치킨! 아 좋다 좋다 너 못하네요 솔직못 으윽! 진짜 아 이게 개가 걸리네 와... 아잘한거요 2등이면 맞네 와 2등이나 했어? 우리 치모델와 와, 진짜 잘했다 윤희티 상고성해 아. 이거 진짜 모른다 어? 아, 아나나 이거 진짜. 걸만 안나오는데 이게... 이게... 이게... 걸만 개가... 안나오는데 제발, 제발 걸 제발, 제발, 제발 걸 n unknown. h e 나 b y 나 bye, bye, bye, bye, b y 자, 이렇써요 아 우리들은 치킨을 단체로 다, 다 줘야 됩니다. 야, 대박이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죠, 우리? 어차피 치킨 단체로 사줘야 될 거. 이거 그냥 다 같이 만나서 그냥 각자 네. 1인분씩 사먹으 돼. 그래, 각자 1인분씩 사야 어, 좋은, 좋은 하나 하나. 그림인데? 와나 여기 맵 좀만 둘러봐도 돼요? 근데? 예. 저도 둘러보고 싶어. 어, 그럴까요? 여기 아, 여기가 딱 한국 분위기에 맞게 진짜 너무 맵을 어, 잘 만들었어. 어, 그러네. 어. 아니맨 처음에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와 여기 연못이 있어요. 맞아 여기 연못이 있어. 여기 뒤에 와 보시면 연못이 있어요. 팔각정이 있어. 아. 오. 와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운치했다 와 저거 목련이야 저거? 근데 사는데 되게 연꽃 같지 않아요? 연꽃 그래 연꽃 아 재밌었네요 음. 근데 아 재밌었습니다 별말이 진짜 개웃기네 <웃음> 플러스 마이너스 아, 제로인게 <웃음> 제일 웃겨 우린 <웃음> 아무것도 남는게 게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맞아 뭐 <맞아>. <웃음> 음? 뭐가 떨어지는데? 오, 뭐야? 뭐야 이거? 어 치킨 뿌려준다. 와 치킨이다. 뭐 와, 와, 와 치킨. 와 게임에 서라도 먹자. 그냥 아, 먹어도. 치킨 파티. 어떻게 먹어 이거? <웃음> 어떻게 치킨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인벤 나 됐다. 와 치킨. 와. 냠냠 <웃음> 냠냠. <웃음> <웃음> <웃음> <아이츠람이 웃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아요. 좋아. 아, 사실상 해다 행복, 주세요. 아니해복 <웃음> 공평하게 나눴다. <웃음> 2023년도 와.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예이. 안녕. 안녕. 아저기 아, 제일 마음 들어. 아. 우야. 우야. 오, 오, 우와, 듣는 거나 멋있잖아. 이거 처음